코랄 핑크는 훨씬 더 라이트해야 되기 때문에 블리치가 훨씬 더 코랄 아프리콧 보다는 더 많아야 되고 코랄 핑크 만드실 때 블리치가 좀덜돼 있으면 핑크가 나오지 않고 계속 그 주황빛, 오렌지 빛이 계속 돌기 때문에 음 사실 색깔 입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나 코랄 핑크 같은 경우는 블리치가 좀 많이 돼야 훨씬 더 유리합니다